로블록스 엄마가 지금 요리하고 계시네 음 어떡하지 엄마한테 말해볼까 이번에 신화알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걸로 불사 조 뽑으면 학교에서 완전 인싸일텐데 엄마한테 로복스 조금만 현질해달라고 해야겠다 저..저기.. 어..엄마 여미니.. <웃음> 왜 그러니? <웃음> 어..엄마..혹시.. 로우.. 현..현.. 현? 아니에요! 엄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아, 들 네. 학교 가기 전에 밥은 먹고 가야지 아! 아 네! 픽업! 자 앉거라! 자 엄마가 열심히 만지. 응? 해초에요! 어.. 어.. 감사합니다! <웃음> 엄마한테 현질한다고 말했다간 진짜.. 진짜.. 어? 아 아니에요 엄마! 아니. 우리 아들 게임에 돈쓰고 그런건 엄마가 용서못해요 아네아 네. 아..근데 우리 엄마가 좀 생선처럼 생긴거 같애 아베! 네? 아들. 가기전에 엄마한테 뽀뽀는 해주고 가야지 오오 마이갓 학교가 끝났어 기분이 좋아요 학교가 끝났어 기분이 좋은 김 리하우 리, 리아야 어왜 그래? 너 어, 이번에 나온 신나펫알너 살거야? 아유 시나펫 알, 아, 알 당연히 사야지 아 나도 사고 싶은데 너 우리 엄마 아, 알지? 어 알지 우리 엄마 완전 화나면은 진짜 완전 무섭거든 맞아 나도 한번 보고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어 너네 엄마랑 똑같은 머리였잖아 <웃음> 아 그런 거였어? 응. 아 근데 이번에 신 앞에 날 그냥 안 사지마야겠지? 엄마한테 할니까야너 엄마한테 무서워서 고작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화를안살 생각인 거야? 그럼 엄마 몰래, 엄마 카드로 로복스 현질 할까? 그건 착한 일이야! 근데, 근데! 엄마한테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엄마한테 안 걸리기만 하면 더 착한 일이야! 와, 너 진짜 좋은 친구다! 빨리 훔치러 가자! 내 것도 사야지! <웃음> 역시! 난 친구 정말 잘사귀다니까 빨리, 훔치러 가자. 빨리, 빨리. 리아야, 뭘 훔치러 가? 이미 엄마 카드 들고 나와서 로벅스 지르면 되는데. 우와! 나보다 더한 나쁜 놈이 있었네? 아이, <웃음> 얼른 가자. 그런데 리아야, 진짜 엄마한테 안 걸리겠지? 아이, 걱정하지 마. 내 머리가 이래 보여도 이게 그거라고. 더듬이라고.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나온, 새로 나온. 신알. 하나 사볼까? 우와, 우와, 야, 우와, 엄청 이뻐. 우와, 이거 냄새가 사탕 같아. 그치, 여기 음, 5% 오. 확률로 레전드 리가 나오고, 그리고 내려보면은 여기 불사조가 전설이라고 하네. 불사조,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 몰래 현재 시작합니다. 오 벌써 지르는 거야? 음. 신는다고 부하기. 자 제발 엄마 몰래 현질했어 로벅스 질렀다고 피닉스비닉스피닉스 비릭스 오오 뭐야? 뭐야 펄보 아저씨가 나왔네 이거 김미아처럼 생겨가지고 와 귀엽다 귀엽다 근데 오. 와 이쁘다 귀엽네 자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볼까? <웃음> 좋아! 하나 더 있어! 비닉스가 나올 때까지 왕창 사자! 그래... 근데 엄마가 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순식간에 처리하자고! 야호 오! 오. <웃음> 어 이건 오, 뭐야? 뭐, 기린? 어... 기린? 아... 전, 전설 그거 있는 거다! 이거 기린이라고 있어! 전설 이야기에서 본거 같아! 오. 오... 신화 이야기에서 본거 같은데? 이게, 이게 나오네? 이쁘네? 되게 영롱해 보인다! <weighing> 자, 그러면은, 리아야, 우리, 여기 잘안 나오는 딴데 가다가 하자. 좋아. 야, 엄마가 나, 아 야, 엄마가, 야, 야, 야, 야, 현진한거 아니고 찾아오셨나보다. 빨리 숨어, 숨어, 숨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내가 처리할까? 아니야, 아니야. 무슨 처리를 해. 숨어, 빨리 앉아, 너. 뭐해? <웃음> 이 근처에서 우리 여민이 냄새가 나는데? 여맨아 여맨아 여맨아 위로 올라와 이상하다 근처에서 <콩콩콩 웃음> 여맨이 냄새가 나는데? <웃음> 음, 여기가 아닌가? 이상하다 여매니가 신화를 깔아온 거같았는 데. <웃음> <웃음> 우리 를 가로 못하니 데. 신화를 가로 못하미 데. 신엄마 가로 못 하는 데. 신하아좀그런는 데. 너화 어머니 어, 인간 맞지? 나도 의가돼 <웃음> 괜찮아! 이 신화를 리엄마는 VIP 아니거든? VIP방 들어가서 우리 신화를 하가 야, 가자. 빨리 해본다 이제. 엄마 오기 전에 엄마가 아무래도 눈치를 챈것 같아. 빨리 해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빨리 응. 가자 구. 이번에는 제발 털보 아저씨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 오, 오. 이게 뭐지? 뭐야? 토끼다. 토끼? 토끼처럼 생겼는데 뿔도 있고 날개도 있어. 이빨도 있고. 오. 뭐지? 제발 리아 좀 기운 좀 불어 넣어줘. 호흡 불어줘. 우하, 호. 우하. 우우우우우 노워 o 야 n 야 입냄새 a 문에이다같은 q 만 나오네. t 구약간 뭔가 하 s n 어? 지아니 m 리아들이 여기 있는 k 같다니까 m s 갈게요 어? 어머 난 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머 네, 맞아요 엄마 몰라보게 장성했구나 어머니 왜 이러세요 놔 주세요 나이 녀석 다른데로 말해 어리이 어머니 어린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리 여맨이랑 신우 아이카기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 아, 아니에요. 그럴적 없어요. 이게 진짜로 가만 안다아 도박장. 자, 우리 엄마가 없는 장소로 왔어. 여기는 엄마 절대 모를 걸. 오호. <웃음> 여기서 한번 피닉스를 노려보는 거야. 장난감 가게에서 말이야. 나와라 전설. 아, 오, 이 너무 좋지만 이것도 너무 좋지만 나는 전설펫이 얻고 싶다고. 오, 너무해. 이제 어, 어, 어, 어. 어. 리아야. 오, 오, 오, 리아야뭐 봤어? 피닉스를. 이거 완전 부다코 꾸면 같잖아. 귀여워. 오, 이 전. 매워. 전설펫 닭게 정말 예쁜 걸. 하, 하, 하, 영롱해라, 어, 영롱해, 어, 영롱해! r a Young 진짜, 이쁜 거 이거? 하지만, 엄마한테 걸릴지도 모르니까 미리 숨겨놓자! 어? o 랑 o 랑 h e chat. Oh, Tarang, Tarang, t a r a 야, 숟가락으 <웃음> 여맨이가 어느지? 여맨이가... 니가 어? 너 우리 여맨이 친구 리야 아니니? 어네 맞아요! 아이 제가 장난감 가게 살게 있어서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 같이 가자구나. 오, <립> 어? 같이 가자꾸나! 어 도박자! 어, 왜아들 어? 어? 어? 아들! Obam 엄마! 엄마 말도 안되꼬! 너무 괘씸해! <웃음> 어떻게? 어떻게? 엄마 는어 피닉스를 지를 수가 있네? 에. 어 엄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네. 떻게 어떻게? 어떻체어겠어앞으로엄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디가어 아버지 방게도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엄마 잠은 됐어요. 아현안 할게요 이제 진짜. 아안 했어요. 마안 되겠다. 우리 아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웃음> 엄마마 <웃음> <웃음> <웃음> 엄마 저저 피닉스 모았어요. 이걸로 만족하세요. 어내 피닉스 떨어진다. 필지 나는 물약 팔라칠 거야? 아, 아니에요. 팔라칠 거냐고. 어내 피닉스. u h h h h h